유리수를 어... 총칭하여 확장한 수. 네. 써주세요. 이거 음... <웃음> 실수는 에 유리수랑 유리수가 있어요. 그리고 어 유리수는 유리수? 네, 유리 무리... 그 이제 분수 준수, 분수로 네, 나타낼 수 없는 수 아, 무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 네, 유리수는요? 그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나타수 있는 수 아, 나타낼 수 있는 수 유리수 밑에 네. 뭐가 있어요? 유리수 밑에는 이제, 어, 정수가 아닌 유리정 정수 아닌 유리수.